고현정, 하루 만에 주식 10억 날렸다. 배우 고현정이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억 원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4호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5월 3일 1.6에 1.9에 3.6. P&G 16일 한국경제는 금융투자업계 말을 인용해 IOK 컴퍼니 소속 배우이자 3대 주주인 고현정이 주가 급락으로 인해 10억원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4.5.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5월 3일 1, 6에, 1, 9에, 5, 5. T인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고현정이 소속된 IOK 컴퍼니의 주식은 전날 대비 2 2 8원1고 32% 급락한 952원의 장을 마쳤다. 고현정이 현재 보유중인 IOK 컴퍼니 지분율 402%를 적용했을 때 투자금액이 51억 959만 4700원 에서 41억 2231만 7080원으로 확 줄어든 셈이다. 4. 5,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5월 3일 1.6에 2.1에 1.9. t n g 한국 경제는 IOK 컴퍼니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로 이대 주주로 참여 중인 인구로들랩의 대비 성적이 생각보다 초라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4.5.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5월 3일 1 6 2 2에4 5일 n g 한편 인구로드랩과 IOK 컴퍼니는 지난해 8월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지분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